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교육권 그리고 건강을 지키려고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 건강까지 고민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전교조의 법의 노조화가 사실은 국정원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 진행된 거셨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국정원장이 전교조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아, 보수 학부모단체에는 전교조에 대한 비판 여론조성을 부탁하고 또 곧이어서 노동부가 이 단체가 요청한 그대로 규약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라는 의혹이 보도된 것입니다. 아, 심지어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국정원은 2년간 약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면서 공작에 나선 것까지 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아, 이처럼 정권의 전방위적 공작의 결과물임이 확인된 것인데,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선생님들의 노조가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아,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단한 나라도 없습니다. 정권의 공작에 따라서 지정된 교원 노조의 불법화라는 세계 유례없는 이 타이틀을 떼어내는 것을. 교권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국정원 개혁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거나 해서 제도적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비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개혁도 빼어놓을 수 없는 개혁까지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